아이 금굴 꺼내 주어도 난리야 이 저놈의 귀신들 잡아 진짜 아 하, 하. 짜잔, 반갑습니다. 공포게임 하는 쫄보, 백호롱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것은, 더 하우스라는 게임입니다. 프란체스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단순하게, 뭐, 이게 클릭, 클릭 해서 뭔가, 추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퍼즐을 풀어가는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좀, 디 m 이 너무 무섭다. <웃음> 오, 싫어. 어, 일단은, 클릭. 여기 뭐 밑에 보면 식당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근데 뭐 주방기구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요거? 아빠? 아들? 딸? 엄마? 엄마야? 엄마가 왜 무섭지? 어 일단은 사진 말고 클릭할 수 있는 게 없어. 어이씨 뭐야? 뭐 떨어졌어? 여기 여기 파리가 날리고 파리가 많은데? 어 뭐야 어 싫어 싫어 어 누르기 싫어 어이씨 어, 뭐야. 어 하지마. 어뭐 흔들려, 흔들려. 오오오오오, 아니, 왜얘 빼고 다 깨져 있어? 어. 아. 오, 막 온다, 온다, 뭐 온다. 클릭. 오, 여기 아기 하나 있는데? 뭐지? 아, 아, 어, 씨. 깜짝이야, 이씨. 아씨아아아자 아. 지금 식당에서 화장실로 어? 어? 자 식당에서 화장실로 왔고요어 쪽지가 있다 쪽지 보자 생신 축하해요 엄마 병때문에 지금 무지무지 아프신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분명 괜찮아질거예요 사랑해요 엄마가 많이 아팠나 보네요 변기 물내리고 어 여기 밑에 뭐 떨어져 있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어, 독극물 엄마한테 약을 준 건가? 아니 이렇게 무서운 것에서 화장실을 쓰고 싶니? 다시 독극물 오 어, 바뀌었다 바뀌었어요 정말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가들 난 너희들을 두고선 절대 떠나지 않을 거란다 약속할게 약속할게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란다. 무서운데? 오! 기뭐 있었어? 뭐 있었어? 뭐 있어? 여기 뭐 있어? 독국물 어? 어? 어? 쪽지. 쪽지. 쪽지. 독국물독국물 독국물. 변기통. 변기통. 변기통. 아! 어. 어, 뭐야? 피 나와. 어, 아무 것도 없어. 여기 계속 사람 있어 요 여기. 여기서 뭐 사, 나오는 거 아니겠지? 에이... 하나도 안 놀랬어. 너무 식상해. 아씨! 아! 아! 어, 식당에서 화장실 그리고 이제 부엌까지 왔어요. 근데 식당이랑 부엌이랑 붙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뭐지? 암 치료일이래요. 3월 5일이? 인형 아, 나 이거 인형같은거좀 무서운데 싫은데 뭐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안녕하세요 안 놀랐어 안 놀랐어 놀라지 않았어 그런 초보적인 거 같다가 내가 놀랄 거 같아? <웃음> 응안 놀랐어 안 놀랐어 하나도 안 무서워 뭐지? 튀어나올려나? 야 이거 심장 두근두근거리면 튀어나오더라 봐라 이제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뭐야? 에. 학생증인 거 같은데 뭐지? 안 놀래 안 놀래. 어뭐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나와보세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이씨. 일단 복도니까 불을 켜고 어 여기 뭐 있다. 쪽지인가 이것도? 지금부터 저는 제가 저지른 짓을 하느님께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 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들과 제가 영원히 함께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총으로 다 죽인 거야? 지금 고를 수 있는 건 쪽지? 그리고 이거? 불밖에 없는데? 쪽지 안되네 불. 어이 깜짝이야. <끔시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깨다, 껐다, 깨다, 껐다 이제 뭐 밑에서 뭐 내려온다 밑에서 뭐 내려온다 100% 내려온다 장담합니다 아니네 안녕 인사했잖아 설마 어, 아씨 오, 어, 일단 사진하고 쪽지 쪽지 한번 읽어보자 1964년 9월 19일 이 집에는 분명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처음으로 보모 일을 하러 여기 왔을 때부터 나는 이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었다 이제는 너무나 두렵다 보모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걸까? 어, 그만둬. 그냥 그만둬. 때려쳐. 하지마. 지, 그리고 나가. 어, 나 이런 거 싫어. 어, 무서워. 어, 뭐야? 어, 내용, 내용. 어, 누가 있다. 어, 피 내려온다. 아씨 깜짝이야. 아. 딸아이 출생연도 어, 바뀌었다. 1965년 1월 4일. 가끔씩 그 아이는 혼잣말을 하거나 한밤중에 깔깔거리며 웃기도 한다. 나는 누군가를 부르는 것 마냥 중얼거리기도 한다. 어이씨 아. 그 애는 뭐뭐뭐 뭐, 뭐, 뭐, 무슨 아이가 아니야? 어 이거 이건 안 놀랬어요? 화장실로 넘어. 물 소리가 들려요. 요거. Holy Bible, 성경책. 영어 잘 읽는다, 진짜. 없어. 아무것도 안 돼. 아, 니뭐 어쩌라고? 뭐 어떡하라고? 야! 뭐라도 나와봐. 아, 뭐라도 나와보라고? 아, 뭐 어떡하라는 거야? 아, 니 뭐라도 좀대봐왜 아무것도 안 돼? 어, 어, 뭐 됐다, 방금. 뭐지? 뭔 소리가 나긴 나는데 아, 변기통도 클릭할 수 있구나. 아물 그만 쓰라고요? 알겠어요. 그만 쓸게요. 찌는데? 계속 쓸 건데? 아무것도 없는데? 음할수 있는 게 없어. 어우 깜짝이야. 아, 어 피. 이거 봐, 이거 봐. 피 나온다니까. 내가 피 나온다 했잖아. 이제 꽉 차고 흘러 내려갔고 여기서 뭔가 둥땅, 딱딱딱. 어뭐뭐 뭐 있다. 뭐지? 우리 아가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 저희들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너네 뭔지 됐냐? 불트럼안 놀랬어, 이건. 에이, 뭐, 이건. 바뀌었나, 또? 뭐지? 없, 어, 없다, 없다. 없어졌어. 성경책. 어쩌라고? 없잖아. 음, 내용은 안 바뀌었어요. 뭐 어쩌라는 거지? 용서해줘, 용서해줘, 용서해줘. 하다. 놀라지 않았다. 진짜 안 놀랬다 이건. 야. 쫄보인 나도 안 놀랬다. 세 번째 방, 침실. 야, 니네 여기서 뭔짓한거냐 도대체? 뭐 했어? 아니, 뭔 짓을 한 거야? 아니, 아기 침실에 묻게 피가 있어. 어, 오르골이다. 클릭, 클릭, 클릭. 고민형 어,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고민형 액자. 아, 깜짝이야. 아,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요, 얘? 아, 나만 못쓰게 생겼어? 아, 입양을 했구나, 고아원에서. 아, 그 입양한 애를 뭔 짓을 한 거야, 지금? 어? 애기, 애기 웃음소리 들렸는데? 어, 이씨, 깜짝이야. 아 근데 보통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걸어두나? 내가 이해 못하는 건가? 보통, 아, 너는 우리 딸이야, 이러면서 입양한 증서를 이렇게 벽에다 걸어놔? 난 아, 이해가 안 되는데? 어 뭐가 막 생겼어? 그 애는 매일 밤날 찾아온다. 쪽지 같은 거 생겼잖아요. 그 애는 숨바꼭질을 좋아한다. 설마 침대 밑에 있나? 그 애는 정말 잘 숨는다. 도저히 찾을 수 없다. 어나 잠깐만 어, 나 오자 나 소름끼쳐 잠깐만. 나랑 놀자. 아 싫어. 나 집에 갈래. 뭐 나왔어 여기 뭐야 이거? 엄마랑 아빠랑 얘는 누구지? 이 아이는 누구죠? 여기는 왜 이렇게 새빨갛죠얘 말고 다른 애가 또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거 두 명이잖아. 아, 아, 여기서 비치는 거구나? 이거 놀라지 않았어. 작업실. 아, 이거 왜 이렇게 또 어둡냐. 불. 그렇지, 불 켜줘. 불 켜자. 이 줄에 뭐 매달려 있겠지 뭐 시체라던가 그런게 매달려 있겠지 맹독성 질산 아 이런거 왜 집안에 있지? 이런게? 불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아왜온 집안이 다피자국이야 이거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맹독성 불 껐다 켰다 맹독성 껐다 켰다 껐다 켜져 켜져 밧줄 나중에 이거 막, 꿍! 하고 막, 어? 놀래킨다든가. 그러는 거 아닐까요? 아, 무서워. 하지 마. 불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게 없는걸? 껐다. 켰다. 뭐 어쩌라고? 어, 아, 여기 또 있구나. 아이, 깜짝이야, 씨. 출생증명서라. 얜 누구야? 다른 애인데? 껐다. 켰다. 껐다. 켜져! 아이, 씨! 아, 아... 아... 아 알고 있어도 놀래네 진짜... 어뭐 있다! 안전실 금고 안전실? 불이 안 켜진다! 어 켜진다 아뭐 어떡하라고 나 갈래 아이 경찰에 신고해 왜 니가 여기서 자꾸 돌러봐아뭐 누가 막 속삭여 이거 막 얼굴 막 들으면서 막 어? 앞으로 막 다가오는 거 아니야? 불이 안 켜져요. 오 사라졌다. 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계속 비춰보고 있을 수만 없어. 과연 우리가 분이 흔히 전쟁. 죽인 거야 설마? 애를? 쓰레기네. 오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집안에 뭐 이런 게 있어. 혹시 지금까지 게임하면서 비번이 나왔나요? 안 나온 거 같은데. 어. 아이 비번을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네 아 이거는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이거를 클릭할 필요가 없구나 어째서 어째서 난 죽어야만 해요 엄마? 엄마 난 살고 싶어요 어떻게든 살고 싶어요 난 나가고 싶다 어막 흔들려 화면이 막 흔들려 안녕하세요 아 인사드립니다 제발 오지 말아주세요 저리 가세요 어? 없지? 없지? 없잖아 에이 아이 저, 저 나갈게요 나갈게요 제발 나갈거예요 다시 나눌게요 이거 손 뭐야 아이씨 깜짝이야 <웃음> 이거 손 뭐야 아또 시작이다 내가 널 살려줬잖아 근데 이러기야? 어 뭐야 뭐야 어 까끗 제발 끊지 말아주세요 포기 싫어요 야 그렇게 대놓고 있는데 아우씨 진짜 아이씨 아이, 금굴 꺼내주어도 난리야, 이, 저놈의 귀신들 잡아, 진짜. 아, 하, <웃음> 하.